자 단백질 분류 자 단백질은 단백질은 매우 큰 분자로 만들어져 있다 아미노산 내 포리펩타이드 결합으로 포리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아미노산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20여개의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단백질 안에 동량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그 비율은 아미노산 종류별로 비율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단백질은 조성에 따라 이와 같이 단순 단백질 그 다음 복합 단백질, 유도단백질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다음 모양, 형상에 따라서는 구상, 공모양으로 이렇게 공모양을 띄고 있는 단백질 그 다음 길쭉하게 섬유상 단백질 자, 이런 형상에 따라서 구분도 가능하다 아, 단백질 분류를 구성성분에 따라서는 단순단백질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독합단백질 단순단백질 플러스 단백질 아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인을 가지고 있다 핵산 물질을 가지고 있다 당과 결합되어 있다 지질과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단백질 핵 산, 뭐, 핵 단백질, 당 단백질, 지 단백질. 자,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 다음, 유도 단백질은 뭐 구조가 변형된 정도의 단백질. 완전히 구조만이 아니고 가수분의 결과로 이와 같이 단백질 유도, 유도체들로 되어 있는 단백질. 이것이 다 유도단백질에 넣자 그 다음 출체에 따라서는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용해성에 따라서는 알부민, 글로브린, 뭐 글루테린, 프로라민, 뭐 알부미노이드 이렇게 여러가지 구분을 했다 그 다음 기능에 따라서는 효소단백질, 호르몬단백질, 혈장단백질 등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조성에 따라서는 방금 우리가 다 봤습니다. 단순 단백질, 알부민. 자, 이 부분은 한번 읽어 읽으면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알부민은 생물의 세포 및 체액 중에 들어 있으며 물 약염 기용액에 용해되고 가열하면 응고된다 유황 함유량이 한 2% 정도 비교적 많으며 산으로 가수분해하면 모노아미노산이 된다 자, 혈청에 존재하는 알부민을 씨름알부민 그 다음 오버알부민 남백 락토알부민 우유에. 루코신 밀 속에 들어가 있는 알부민 단백질. 자, 이런 종류가 있다. 있다. 그다음 글로불린. 마찬가지 생물 세포 및책 중에 있고. 자, 물에는 녹지 않으나. 알부민과 구분이 물에는 물에 녹으면 알부민, 안 녹으면 글로브린. 나머지 중성, 염, 용액 및 알카리 용액, 용액, 뭐, 산에도 용액, 그죠? 가열하면 응고된다. 가열하면 응고된다. 종류, 시름, 글로브린, 혈청에, 오버, 글로브린, 피브리노겐, 혈청 속에, 피브리노겐, 마이오신, 콩의 글리신, 파세, 파세올린, 자, 이런 것들이 글로브린입니다. 콩의 글리신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나중에 두부 만드는 거의 주성분이잖아. 자, 그럼 이제 가열해서 응고된다. 가열해서 응고된다. 그다음 글루테린. 식물 종자에 많이 들어 있다. 물 중성 용매에는 녹지 않고 약산 약 알칼리 용에 됩니다. 가열하면 응고되고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 있다. 글루테린에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 있다. 종류 글루테닌 오리제닌 글루테린 글루테린 기억 좀 하시고 그다음 프로라민 물이나 무수 알코올에는 녹지 않으냐? 안니냐 7, 80% 알코올에는 용해된다. 종류 미래 글리아딘 옥수수 제인 보리 호르데인 자, 이게 프로라민입니다. 프로라민. 그다음 알부미노이드. 알부미노이드. 알부민의 완전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동물 형체 보존하는 피부, 모발 등 몸의 표면을 보호하는 불활성 단백질이다. 모든 중성용매, 약산, 약알카리, 염 용액 다 불용. 경질이어서 동물체를 보호한다. 종류 케라틴, 우리 털, 모발, 손톱, 발톱, 뿔, 뭐, 말, 굽. 이런 데. 그 다음, 엘라스틴, 혈액, 남막, 뭐, 새털. 그 다음, 콜라겐, 뼈, 손톱, 발톱, 뭐, 말국, 뭐, 생선 비늘. 젤라틴, 젤라틴, 뼈, 연골, 결합 조직. 그 다음, 명주, 실, 피브로인. 자, 이게 다알부미노이더입니다 알부미노이드. 알부미노이드. 히스톤. 히스톤은 동물에만 존재하고요. 적혈구, 백혈구의 세포핵 주성분이 주성분으로 물과 약산에 녹거나 물과 약산에 녹거나 암모니아 용액에 침전되고 가열하면 약산에 녹는 응고물로 변한다. 히스톤 가수분해로 생성되는 주 아미노산은 주로 염기성 아미노산들이 많다. 염기성 아미노산들이 많다. 어디? 헤모글로빈, 혈액의 헤모글로빈. 그다음 흉선의 히스톤. 그다음 프로타민, 프로타민. 동물 생식 세포에 존재합니다. 물과 약산에 잘 용해되지만 가열하여도 응고되지 않습니다. 가수분해 시 주로 염기성 아미노산인 알기닌이 생성됩니다. 종류: 상어 정액, 고등어 정액, 고래 정액, 정액에 정액에 들어있는 단백질 프로타민, 염기성 아미노산인 알기닌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복합단백질 복합단백질 자 지단백질 한번 봅시다 분자 중에 지질을 함유한 단백질 주로 혈액, 난황, 우유, 혈청 등에서 발견됩니다 어, 너무 짧지 지단백질 종류 많습니다 당단백질 단순 단백질과 당 또는 그 유도체 결합된 주로 동물의 동물의 점액성이나 분비액 중에 들어 있고 산소와 황의 함량은 많으나 탄소 질소 함량은 적다. 자, Igg, 이뮤노글로불린 Igg. 면역 단백질 뮤신 타액 뮤신 그 다음에 인단백질 카제인 우유 카제인 난황 비테린 인단백질 핵단백질 핵단백질 프로타민 또는 히스톤의 핵산이 결합된 단백질이다 핵단백질은 주로 흉선, 심장, 췌장, 비장, 정액에 많이 들어 있으며 식물에서는 배아와 종자에 들어 있다 색소단백질, 해모글로빈, 철 결합되어 있다 해모세아닌, 연체동물의 구리가 결합되어 있다 금속단백질, 단백질이 금속과 결합한 형태 자, 철 운반에 관여된 페리틴. 그 다음, 알콜 탈수소 효소의 간에 존재하는 아연, 아연, 금속 단백질 예입니다. 자, 나머지, 이거는 표에서 보실 수 있고, 유도 단백질, 자, 1차 유도. 자, 1차 유도 단백질은 변성에 의해 유도된 단백질로 뭐 콜라겐, 콜라젠을 가열해서 생성된 젤라틴을 예를 예로 들 수가 있겠다. 젤라틴. 그다음 2차 유도 단백질은 이제 가수분에 의해서 유도된 단백질. 자, 가수분에 해서 생성되는 이런 프로테오스펙 더 가수분해된다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까지 자, 2차 유도단백질 그다음 유도단백질의 분류 젤라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힘줄, 피부, 뼈, 연골 자, 젤라틴 물에 장시간 끓였을 때 뜨거운 물에 녹고 찬물에 녹지 않는 겔 상태의 단백질입니다. 친수성 콜로이드를 형성합니다. 그다음 프로틴, 뭐 메타 프로틴, 응고 단백질, 그다음 2차 유도 단백질 한 봅시다. 프로테오스 단백질이 펩신 등의 효소에서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형태입니다. 자 열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아요. 당연히 이 2차 유도 정도 같으면은 벌써 상당한 가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습니다. 다 열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펩톤, 프로테오스보다 가수분해가 더 진행되었습니다. 펩톤. 그다음 펩타이드. 펩톤보다 더 가수분해 진행됐습니다. 약두세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걸 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아미노산 두 분자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C O N H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아미노산 세 분자 사이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두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펩타이드 두개 가지고 있는 형태 글루타치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기했죠. 감마 아미노산 그다음 시스테인 또 글라이신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형상에 따라서 구상단백질 구상단백질 자, 나선형 포리펩타이드 결합이 알파 헬릭스 구조로 구성된 효소나 뭐 알부민 해모그로빈 등의 생리활성단백질로 기능단백질이다 그림 5의 6의 A 뭐 섬유상, 긴 섬유상의 포립펩타이드 사슬이 베타시트 구조로 구성된 콜라겐, 케라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섬유상 단백질의 예로 들수 있다. 구상은 이와 같이 공모양의 공구자단 얘기예요. 공모양으로 모양, 공 이렇게 되어 있고 섬유상은 어때요? 실같이 이렇게 꼬여있죠. 자, 이런 형태이다. 그 다음, 그림이 어디? 단백질 구조? 어, 자, 여기야.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 자, 낯선형. 사슬의 낯선 구조. 알파 낯선 구조. 자, 어디에서? 오른손 낯선형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엮어져 갑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도는 형태로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길어집니다. 자 이것을 지금 알파 나선형, 그 다음 베타 시트, 베타 시트 이거 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 펩타이드 결합으로 어떻게 보면 쭉 이렇게 1차 직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1차 직선이 그대로 1차 직선만 만들어 있을까?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꼬일 수도 있잖아. 꼬여서는 형태만 있을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병풍같이 접혀질 수도 있어요. 그 접혀진 형태이다 이 말입니다. 병풍 구조. 베타 시트 병풍 구조. 자, 이걸 지금 음. 그림으로 나타냈는 겁니다. 3차원 구조겠지. 그죠? 자, 단백질 구조. 어. 자. 필수 아미노산의 이안 분류. 뭐 완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단백질을 우리가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육류, 어류, 우유,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이다. 모두가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다 가지고 있을까? 육류별로도 부위별로도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한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 정도 가지고 있나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무조건 불완전 단백질이다. 자, 이거 참한 가지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결여된 단백질로 주로 곡류, 두류 등의 식물성 단백질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은 어디에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단백질 구조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펩타이드 결합 자 여기에 자, 아미노산 보입니까 NH2 아미노기 아미노기 를 좌측에 보내고 우측에 COOH 카복실산을 그리고 옆에 또 아미노산 한 분자 그리고 카복실산의 o h 알콜기와 아미노기 NH2의 수소가 이와 같이 물이 빠지면서 탈수되면서 CONH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결합을 이룬다 이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연결되겠죠. 연결되면 이제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에서 앞쪽에 우리가 생어 반응에서 에누말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에누말단 C말단 얘기를 하잖아. 에누말단이 어디? 여기가 NH2 아미노기, 아민기 이쪽을 에누말단 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은 카복실산이 있기 때문에 C말단 그럼 여러분, 단백질, 아미노산의 포리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가 n 말단이고, 어디가 C 말단인지 찾아내야 돼. 그렇잖아, 그죠? 자, 그 말이에요. 그럼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와 같이 1차, 2차, 뭐, 나선형 구조, 뭐, 병풍 시트 구조, 그 다음에 3차, 입체 구조, 그러면 3차 입체 구조들이 어떤 셋들을 이루어가지고 해모그로빈 같이, 그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4차 구조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 자, 이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단백질 속에 단백질 3차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자, 이 구조를 이 형태로 구조를,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결합력이 작용하느냐, 이얘기요그 작용하는 결합력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몇 가지. 정전기적 인력도 작용하고요. 그 다음, 수소결합. NOHOH와 NH. 그러니까, 여기 뭐가 표시가 지금. 자. 수소결합이 전기 음성도가 큰, 큰. 자, 수소결합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가자. 수소결합.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르. 불소는 여기 지금 단백질이 없죠? 악시전. 산소. FON. 질소. 자, 한 분자의 전기 음성도가 아주 센 불소나 불소가 가장 세고 산소가 그다음, 질소가 전기 음성도가 셉니다. 자, 이거와 그다음 옆에 분자에 들어 있는 자, 수소와 이거 분자와 분자 사이의 얘기입니다. 꼭 분자 아니라도 어찌 됐든지 불소는 없다 치고 산소와 수소 혹은 질소와 수소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질소와 수소 사이 작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 이와 같은 수소결합이 어디 산소와 수소, 질소와 수소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력이 수소결합입니다. 그 다음 시스테인 SH 두 분자에서 산화 탈수소 반응 산화가 되면서 이와 같이 셀파, 셀파, 쓸파, 다이설파이더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SS 결합이.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머리카락에 이 시스테인 많이 들어있는 이 펌, 파마 한다는 펌 원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자, 존재한다. 수소결합. 여기도 나오네. 수소결합은 수소와 전기염성도가 큰 원자. 산소나 질소 간의 인력으로 알파 헤릭스와 베타 시트 구조를 이루는 결합력이다. 그 다음, 정전기적 인력, 삼극자 간의 인력, 소성 간의 작용기, 그 다음에 4차 구조는 단백질 4차 구조는 서버 유닛 간의 공간적 배열로 다시 말해서 어떤 3차원의 어떠한 단백질 한 세트가 이제 새로운 어떤 서버 4차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4차 구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것이 해모글로빈. 자, 해모글로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와 같이. 자, 햄 구조. 옥시 헤모글로빈 시뭐어찌됐든 아. 모글로빈 구조의 안쪽에 이제 어, 뭐 철분이 결합돼 있고 결합돼 있고 뭔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한 셋트를 이루고 이거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3차원 어떤 서버 유닛가 함께 참여한 이런 형태를 우리가 4차원 어떤 구조라고 얘기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 어떤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3차원 구조에, 3차원 구조에 이제 몇 개가 3차원의 어떤 단백질들이 함께 협 어떤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백질 성질의 분자량에 따라서 용해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침전성에 따라서 응고그 다음 등전점 등전점 얘기는 됐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의 각 성질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 색깔 정색 반응 우리가 봤습니다 앞쪽에 뷰렛 닌 히드린, 말론, 잔토, 프로테인, 홉킨스, 콜, 파울리, 니트로프로사이드 반응, 사카쿠치 반응.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변성도 물리적, 화학적 요인으로 변성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변성이 되면은 성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 생물학적 특성은 상실되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단백질이 변성되면 원래 입체 구조가 사실은 풀려버려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만약에 효소 역할을 했다면 효소 활성, 뭐 면역성, 이런 것들 다 상실입니다. 화학적 변화까지 오지 않아도요. 물리적으로 구조만 조금 바뀌어버려도요. 역할 못합니다. 그 다음, 용해도 자 단백질이 물에 녹으면 친수성기는 물과 가까운 외부에 소수성기는 물과 멀리 떨어진 내부에 위치하지만 변성이 되면 구조가 풀려서 소수성기도 표면에 노출되어 소수성기도 표면에 노출되어 단백질의 친수성이 감소합니다.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단백질 변, 변성이 되면 용해도 감소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내부에 있던 작용기 자, 내부에 있던 작용기 아미노기, 카복실기, 뭐 하이드록실기, 사이올기가 표면에 나타나 유리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증가해서 반응성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화가 용이합니다. 단백질 가열에해서 변성되면은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풀어져서 소화효소가 쉽게 작용할 수 있어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나치게 가열하면 오히려, 오히려 단백질이 결합이 촘촘한 구조가 돼가지고 소화작용이 어려워질 경우도 있습니다. 반숙 달걀이 완숙 달걀보다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백질 변성이 강해버리면 소화 흡수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다음, 청색이동이 점도 점가. 단백질이 변성되면 풀린 구조 때문에 내부에 있던 아미노 장기가 표면에 노출됐다고 그랬고요. 자외선 흑광도가 단파장 쪽으로 이동하여, 이동하여 증가하는 변성, 청색, 이동이 일어나고, 분자 부피도 커져서 점도가 증가합니다. 단백질 변성이 되면은, 물리적 요인에서 변성을 시키는, 열에 의해서 열로 가열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결 건조, 동결 건조 시키면은, 식품 중에 어떻게 돼요? 수분이 많잖아? 이 수분이 얼음이 되면서 팽창합니다. 당연하죠. 팽창하면은 동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세포 세포 뭐 깨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세포 막을 깨트리고 자 수분이 동결되면 조직이 파손되고 가치는 저하되지만은 동결은 단백질 식품의 유효한 저장 방법의 하나이다. 육류나 육류나 어류 단백질은 동결 후 수분을 잃고 불용성이 됩니다. 동결 변성은 동결시 식품 중에 수분이 얼음 결정으로 되면서 수분에 있던 염류 등이 농축되어 염석 효과에 의해서 변성되거나 탈수된 단백질이 분자 사이에 쉽게 결합을 형성해서 응집 응집변성합니다. 자, 동결변성은 어육에서는 영하 1도에서 5도, 육류에서는 영하 1도에서 영하 3도에서 가장 잘 일어납니다. 이때 이처럼 변성이 최대가 되는 온도를 최대 빙결정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결변성 시키고 싶다면 이 온도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동결된 단백질 식품을 해동할 때는 수용성 및 풍미 성분이 유출되는 드립 현상이 발생되므로 동결 시 얼음 결정과 변성 시간을 최소하고 화 최대 빈결정대를 되도록, 되도록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하 20도에 급속 동결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이 영하 1도에서 5도 사이는 오래 두면 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영하 20도의 급속동결로 빨리 이 온도를 벗어나서 동결시키는 것이 좋다 그 다음 건조에 의해서 변성하는 방법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변성되는 자, pH에 따라서 변성 염류의 유기 용매의 효소에 의해서 변성 어, 여기까지. 자,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브렉타임 가십시다.